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오늘도 응. 사주 응.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양력으로는 6월 며칠 아니에요? 무슨. 응? 음, 맞을 거예요. 그쵸? 양력으로 6월 며칠이면, 무뭐 쌍둥자리 아니면 개자리 거니까. 이거, 음, 평범한 사람을 갖고 오진 않았겠죠? 음, 나이가 많네, 65년생이면. 이 사람 현재를 봤을 때는 지금 어, 뭐, 뭐 힘든 사람을 가꾼 것 같지는 않고 응? 응. 현재에서도 이렇게 금전 같은 경우 남을 베푼고 뭐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 보면 음, 이 사람의 금전의 에너지 같은 거는 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람이고 응? 근데 음, 약간 소송이든 아니면 약간 또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카드가? 어떤 음, 카드가? 음, 음, 음. 이런 기,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편안할 수, 지금은 이제 편안한 상황이라고 치면, 음? 이 사람 자체가 다 말을 하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왜, 우리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이 사람의 상황을 알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만, 쿵쿵대고 혼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지금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상담자로 왔다고 치면 응? 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관제수라든가 아니면 건강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카드들이네요 그래서, 음, 좋은 기운보다 안 좋은 기운이 더 오는데 이럴 때는 뭔가 일이나 뭔가 조금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응?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를 지금 같을 때는 금전이 여유가 있어도 뭔가 사고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웅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가끔 제가 딱 상황에 따라서 뭐 부동산을 사든지 뭐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음,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해가 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반기나 내년이나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제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조심하라고 하고 싶은데 건강검진도 받아보라고 하고 싶고 음. 음. 이분이 음. 일적으로는 조금 음. 어떤 사람이에요? 일적으로는 그러니까 잘 풀리냐 뭐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 본다면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데 일이 잘 풀릴 것같진 않아서 걱정인데 그전에는 뭐, 지금까지 사실 일이... 그래도 조금 인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응. 응?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더 위로 가냐? 뭐 그런 거를 일을 물어본다면 그래 보이진 않고 조금 주춤하겠다? 응. 주춤할 것 같으니까 아 몰라. 자꾸 응. 건강 조심하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응. 카드가 건강에 관한 카드인 거예요? 아까 카드 중에도 죽음이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음, 본인도 조심을 해야겠고 주변에 가족 중에도 조심을 해야 될때 나와요. 어. 나는 왜냐하면 이런 사주가 들어왔을 때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담을 하는 거니까 어. 내 앞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 건강 좀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으 음, 사실, 금전은 걱정은 안 돼요. 우리 이 나이, 사,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이 사람의 금전이나 뭐, 일하는 거, 뭐, 가, 누구,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금전은 뭐, 충분히 쓸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수고 넘치고. 근데 이제, 음, 옆에 있는 사람, 뭘좀잘 봐야겠다. 누가 건강 조심해라고 자꾸 말 카드가 나오는데요. 음. 응. 이분의 올해 운은 응. 어떨까요? 올해 일적인 일? 아까 일적인, 네, 일적인 거는 아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타? 응. 평타로 보이는데? 응. 내가 뽑고 싶어서 뽑지 않거든요. 그게 어떤 카드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죽음이라는 카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카드 음. 참이 앞에 있다면 내가 물어보겠어 꼭 그, 근래에 지금 상체뭐 누구 돌아가시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만큼 어, 배우자로 신경 쓰든지 결혼 안한 사람이죠. 아니, 아니, 아니 결혼 안한게 아니라 참. 배우자가 있는 상태 아니야? 맞아요. 응? 맞아요. 맞죠? 네. 응, 음, 조금 그래. 음. <웃음> 이건 어떻게, 이거 알아서 편집해 줘요? 응. 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안 좋은 건지 그 사람이 안 좋은 건지 지금 안 좋은 기운이 조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뭔가 좀 건강검진도 잘 받아보고 뭔가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새로 뭔가 도전하는 시기는 아닌데 음, 계속 건강 음. 얘기하셨는데 음. 이건 과거 건강도 조금 볼수 있을까요? 과거 건강? 음. 과거 건강 워낙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음. 음. 모르겠어요. 워낙에 건강하게 태어난 느낌은 아니야. 잔병치레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아, 음. 신경계통의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음. 음, 이게막 밝은 에너지로만 자꾸 안 보이지는 않은. 음, 그 지금 음. 뽑으신 음. 카드들이 조 음. 어두운 카드인가요? 음, 또 어, 어. 제가 아까 그그 그 카드하고 안 좋아하는 카드들이 몇장 있어요. 상담 오래하다 보면, 음, 아까 그거? 이거. 음, 그거는 어떤 카드인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조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나와, 나오기도 와나 하고 그리고 음,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음, 고비고비 조금 상처는 많았겠다라고 보이네요. 음, 금전적인 에너지보다. 음. 그러면, 응. 누군지 말씀드리고, 응. 혼자 얘기 나눠볼게요. 응. 이번 배우, 응. 손현주. 손현주 씨? 네. 어, 근데 왜아파 보이지, 자꾸? 이게, 과거에 조금, 응. 갑상선 암이라고, 응. 한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 아, 난 모르지. <웃음> <웃음> 응. 근데 그때. 난 오늘 들었는데, 어떻게 그 수술을 하고, 바로 응. 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음. 지금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잘 나갈까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치면 음, 예전... 뭐, 그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 뭐 단계에 있는 거잖아. 더 위로 갈 거냐면, 뭐 요즘에 워낙에, 카드를 보니까, 쟁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아주 뭐확 들고 막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일에 있어서는 뭐, 알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영, 어. 그래서, 아까가처럼 그런 카드가 자꾸 나오나 봐요.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이 되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네. 음. 그래서 많이 손해 보고 살았겠는데. 네. 음. 음. 뭐이 일에 있어서 뭐확 뭐가 뜨냐 뭐냐 뭐 내,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TV 같은 거를 또안 보고 카드에 나온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그래요확 뜨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네. 그고뭐 어느 정도 떠 있지 않아 그 정도는? 그니까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건강을 음. 신경 쓰라고 한,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음? 근데 카드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면 음. 음. 조금 조심해라. 딴 때보다 더 많이. 음. 본인하고 배우자라. 그리고 이 분이 음. 새로 드라마를 음. 시작했는데 음. 모범형사라고 음. 예전에도 한번 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번에 시즌2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시즌1보다 더 잘될 수 있을까요? 거기 아까 나온 아까 이 사람이기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확될 것처럼은 안 보이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평타? 그 전과 음. 비슷하게 평타? 그 전은 내가 몰, 몰라서 <웃음> 시청률이 한 7% 정도 나왔어요. 7%면 많은 거예요? 많은 편이죠. 음. 그 정도는 됐겠죠? 7%는 많은 거예요? 나 몰라, 음. 몰라. 음. 그 정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이상 뭐, 우리 요즘에 뭐, 음. 뭐야, 우영우가? 하도 뭐, 핫하다는? 음. 그 정도는 전혀 안될것 같아. 확될것 같지는 않아. 기본? 네. 음.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음. 해주시고. 다음에 데구 와서 찍을까봐 이렇게 와서, 응? 이게, 이게, 핑퐁이 안, 핑퐁이 좀 돼야 또 재밌거든. 이번한테 도 조심할 까 건강 잘 챙기라는 말밖에 할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의 뭐 어느 정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나이에 뭐 금전, 금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다고 했고 근데 자꾸 똑같은 카드가 계속 나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응. 진짜로. 그러니까 촬영하면서도 조심하라고 하고 싶고 이럴 때는 혹시라도 다칠까 봐 진짜. 아까. 음, 그런 카드가 나온 것처럼 죽음의 카드하고 관제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올해 기운이 다가오는 에너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저한테 이거 찍었잖아요. 하반, 상반기 이제 에너지와 하반기 에너지는 진짜 들, 틀리단 말이에요. 상반기에는 조금 넘어갔을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안 좋게 다가오고 있나봐요. 음,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큰병 되기 전에